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방금 썸네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그로 좀 끌리셨나요? 네 이걸 준비해 왔어요 3800XT입니다 물론 3700XT와 3900XT까지 전부 구매를 했고요 테스트가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3800XT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 나머지 제품도 이거랑 다른게 없거든요 우선 썸네일 보고 가장 궁금한게 있을거요 뭐가 가장 궁금하시죠? 클럭은 과연 얼마나 기존 제품 대비 올랐느냐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썸네일 영상이 이건데요 제가 이 3800X라고 적어놨지만 3800XT를 p b o 를켠거고요 3700X를 p b o 를 켰습니다 클럭의 주위에 서서 한번 같이 보시죠 클럭 보시면은 일단 3,700X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근데 3,800XT를 볼게요. 오? 방금 내가 잘못 본게 아니면은 뭐죠? 올코 4.55가 터졌습니다. 4,550이 터졌다고요. 거기에다가 4,600도 터지고 올코가 아니지만 절반의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4,625까지도 올라가네요. 실제로 여러 용도로 사용해보니까 465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PBO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3700 수도 전력제한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PBO가 켜져 있는 건데 얘는 4300에서 멈춰있거든요 뭐 리미트가 걸렸든 수율의 한계든 4300을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때 로버트 이사가 얘기했던 PBO씨 우리는 200클럭도 더, 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MD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4.6까지 들어간 거 봤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부하 상태로 쓸 때는 분명히 의미 있을 정도로 부스터 클럭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이 되었어요 클럭 무려 200에서 250까지 올라갔다 로버트 이사가 이야기하던 PBO 200클럭 증가, 확인, 완료. 이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3800XT 뿐만 아니라, 이 3600XT나 3900도 뭐 4.5, 4.6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어, 수율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는지, 이 3800XT 말고, 나머지 제품이 4.6을 넘어가는 거 보진 못했어요. 4.6까지 올라가는 건 봤는데, 어쨌든 분명히 클럭이, 어, 관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인피니티 패브릭 한개점은 여전히 1900인가? 이거는 실험 영상 없이 직접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해요. 더안 돼요. <웃음>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사실 2000만 프로줬어도좀더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됐을 텐데 램어버는 여전히 그러니까 3800이 한 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 점이 있었어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에 다섯 개 사면은 한두개 정도가 3,8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피티 패브릭 한 개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이 전 제품이 아니라 한뭐 3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요. 10개 중에 3개, 2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제가 다섯 개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테스트용으로 두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사비로삼는세 개까지 해서 XT라 불리는 제품군 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개다 3800까지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비다이 메모리 쓰긴 했는데 일단 원래는 CPU에 맨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맨컨의 한계가 3733인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3733 한계가 걸리는 저수율 제품이 없었어요 내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해외 리뷰를 확인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다 안정적으로 3,800 메모리 오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피니티 페브릭 클력 1,900까지 한계점까지 모두 올라가는 것만 선별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오버 포텐셜 마진은 어떤가 이거는 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버 클럭 수치는 저는 부팅 클럭 기준이 아닌 실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클럭 기준으로 4.6클럭을 달성했습니다 부팅이야 예전에는 뭐 물론 4.7로 부팅이 안됐어요 애초에 XT가 아닌 제품들은 근데 부팅은 4.7에도 부팅이 됐었어요 XT는 분명히 어 수율이 좋아진건 느낄 수가 있었고요 수동오버는 4.6에 1.39V를 넣고요 거기에 음 보드는 임팩트 보드 사용했어요 메모리 클럭 보이시죠 1900 CL16 16 16 38 1T 거기다 어, MB 프리퀸시에 적혀있는 인피니티 패브릭과 관련된 저클럭도 분명히 1900이 들어갔습니다 3800이 쉽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램타는 오른도 조인 상태에서 물론 이거는 램도 좋고 보드도 좋고 cpu도 좋기 때문에 3이 일체로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어? 그러면 저거 안정화하는 건 지금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입 터는 거 아니에요? 깨만하거 보고 싶은데 하신 분을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3800XT 오버 영상입니다. 배그고요. 이쪽은 4.6 오버. 이쪽은 기본 상태입니다. 아, 클럭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데 이거는 메모리 오버 영향도 있습니다. 3800XT 기본은 3200 클럭이고요. 3800XT 4.6 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다? 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3,800까지 메모리 오버를 해준 거예요. 보시다시피 클럭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뭐 마이크로 스터터링 오버 실패했을 때 보이는 그런 증상 그런 거 전혀 없고 다운도 없이 1 시간 넘게 배그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도 뭐 오버한 거 치고는 착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온도 어, 뭐별 차이 없어요. 오버하기 전이나 하기나 난 후나. 분명히 오버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레모버 영향이 좀더클 거고요. 어쨌든 4.6 오버를 하고 게임을 실제 플레이할 수가 있었다. 블루스크린 안 뜨고 1시간 넘게 마이크로 스트리닝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이게 의미가 있겠죠. 어, 여러분이 오버를 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존 X제품군, 그러니까 3600, 뭐 3700, 3800, 3900X 전부 다싹다 4.6까지 오버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뭐잘돼봐야 4.45였고 제가 4.45 올린거에 와 저기까지 어떻게 올려요 댓글이 달릴 정도였으니까 음 분명히 오버 포텐셜도 꽤나 증가했다 라는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적어도 200정도는 올랐네요 확실히 오버 마진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부스트 클럽도 200이고 오버 마진도 200이잖아요. 뭐 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끄트머리 0.1, 0.2가 생각보다 올리기 어려워서 하는 말이고 사실 일반 유저한테는 그리 체감이 되지 않는 수치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뭐가 있겠죠? 게이밍, 게이밍 플레이시 그러면은 3,700 x 보다 확실히 좋은가? 기존 제품 PBO 그리고 3800XT PBO 키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더큰 영상으로 한번 만나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준비된 영상 보면은 이제 영상 켜놓고 설명 해드릴텐데 음... 사운드 끄고요 GTA같은 경우에는 예, 끝나는 시점 좀 가봤을 때 분명히 이제 3700X를 PBO 한, ON 한 것보다 3800XT PBO ON이 뭐 미세하게나마 클럭이 높게 나와요 뭐 얼마 차이 안나는데 2 이, 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으로 쭉 2가 차이 나요. 아,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하면서, 물체가 더많아지면좀 많이 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GTA가 물체가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벤치 돌릴 때.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 빼고 봤을 때, 평균 프레임은 확실히, 한 2, 3 정도 높게 나왔어요. GTA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딴 것도 한번 볼게요. 배그도 뭐다? 배그는 조금 더 차이 나서, 한 5프레임. 5프레임 정도의 차이 나고요. 그리고, 이, 디비전 같은 경우도 2프레임 정도 차이 나네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툰레이더. 툰레이더도 하면 2프레임 차이 납니다. 게임마다 1% 혹은 2% 정도의 분명한 성능 증가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을 거예요. 아니, 1, 2% 성능 증가 있는 거 체감도 안될 텐데, 그게 분명한 거 맞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알텐데 인텔도 똑같아요 인텔도 0.4클럭 올렸는데 프레임 얼마 차이 나던가요? 2프레임 차이 났죠 많이 <웃음> 차이 나는 게임이 3프레임 차이 났고요 클럭은 병목이 걸리지 않는 이상 원래 프레임 증가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메모리 오버는 꽤큰 영향을 주는데 게임에 대부분 경우 CPU 코어 성능에 부족함으로 병목이 생기지 않는 한은 어, 클럭을 올리는 게 프레임 증가에 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멀티스레드 성능으로 보면 은딱 클럭 올라간 만큼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4%, 5%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저, 유저가 생각하는 게이밍 용도에서는 얼마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1, 2%의 성능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긴 했어요 2, 3프레임 정도 이걸 성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700X 대비 3,800XT는 1, 2%의 게이밍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이 문제가 되는 거야현 시점 가볍과 살만한 값어치는 과연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다나와에서 어느 시점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 다 나와가니 안 나와 그래서 다른 사이트를 봤어요 컴응 존이랑 아이응 다랑 <웃음> 어, 두 군데에서 제가 3800XT의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53만원 정도 합니다 카드 현금 동일가 근데 이 53만원이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3800X의 초기가랑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시점에 솔직히 살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왜? 그 사이트 찍어보면은 4700X는 38만원, 뭐 3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현금 최저가좀더 싸요. 뭐, 36만원, 7만원 정도 할텐데. 좀더 쌀텐데. 한이 정도 해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게임의 성능 1, 2% 차이 나는데, 53만원 주고 사라고? 가격 격차를 입니까 적어도 14만원, 1 5만원의 격차. 라는 거죠. 어, 0.1, 0.2 클럭 차이 날 때, 경쟁사의 제품은 몇 퍼센트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어, 뭐, 크게 볼 필요 없이, 1,400, 1,500 10, 봤을 때, 약 2만원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걔네들 퍼센트 따지면 7, 8%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1,700이랑 1,700K를 생각합시다. 걔들 0.1 클럭 올라가는데, 5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그니까, 러그 라인업 한 단계 올라갈 때, 0.2 클럭, 0.1 클럭 올라갈 때, 경쟁사는 약 10% 가까이의 비용을 추가시킵니다. 근데, 아, AMD는, 이, 이 10%가 아니죠. 38만원, 39만원에 10%면 4만원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4만원, 15만원에 가격을 책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초기 깔아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니면 md 본사에서 가격 책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달러가 자체가 좀 높긴 해요. 499 달러인가 그래요. 그거 대충 환율 계산하면은 한 47, 8만원 정도 나 거고, 거기에다가 카드값, 어 이거 부가세 이런 거 10% 생각하면은 대충 한 52만원, 3만원 정도가 잡힐 거거든요. 지금 그 가격 그대로 저희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가격책정은잘많것 <웃음> 같죠? 14만원, 15만원 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에? 아니 좋게 봐줘서 멀티스레드 성능 4, 5%에 그 정도 가격은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3800X도 처음 나올 때 얼마였어? 53만원이었어. 지금 얼마에 팔아요? 43만원 에 팔아. 10만원 까졌어요. 근데 1년 동안 천천히 내려온 거지. 이거는 두세 달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4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때 가격 기준으로 비교해도 10700K와 가격이 근접할 테니까 아마도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저는 4 0 한 3만원, 2만원 정도가 얘, 얘가 얘 살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 가격과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대답은 NO라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1번, 2번, 3번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번부터는 너무 미미한 차이가 있고 5번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가기 관건이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기 관건이었는데, 요걸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평가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AMD 뭐 3800XT든 3600XT든 이 XT 제품의 존재의 의는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AMD의 기술력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도 클럭 높일 수 있다. 니, 니들 본 것처럼 우리 4.6 가능해. 다음 세대 더 기대해줘 다음 세대는 4.7, 4.8로도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0.2 클릭 올리는 걸 너희한테 보여줬으니까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어, 3300X를 내놓은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3300X 왜 내놨을까요? 3500잘 팔리고 있는데 네, 3300X 내놓은 거는 1CCX 그러니까 CCX 두개 쓰는 거 말고 1CCX 구조에서 게임 성능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클럭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은 이게 기존 라인업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3600이나 3700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는 내피셜입니다. <웃음> 이거 해주면 정말 유저한테는 고마운 건데 m d 가 그렇게 해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번째 의의는 그럴 거예요. 새로운 라인업이 기존 가격을 대체하게 된다면 기존 라인업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지만요. 그래서 총병을 하자면은 분명히 MD의 기술력과 미래를 볼수 있는 제품이었다. 근데 사기에는 좀 그렇다. <웃음> 제가 지금 어, 대원한테 막 큰소리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 가격 얼마 나하든 괜찮아요 제가 입금해도되니까 먼저 보내주세요 리뷰를 꼭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백지수표로 그 상관은 다름없어요 대원한테 <웃음> 근데 돈을 내 <낸> 생각하니까 슬퍼요 <웃음> 이미 포장은 다 뜯었는데 반품하기도 좀 그렇고 여튼 음, AMD 기술력을 확인한건 참 좋았지만 구매목록에서는 빼는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MD는 지금 가장 살기 좋은 제품은 3600 그리고 3700 39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게이밍 쿠폰도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주더라 뭐 하여튼 고사인게임 하나 주는데 아 어세신 어세신 크리드 줄 거예요 어 그거 새로 나오는 거 공짜 준다고 하거든요 어, 그거 받으면은 3700이나 3600은 주는지 모르겠다 3700 일단 주는 거 알아요 3700X 같은 경우는 가격점 메이트가 꽤나 크거든요 그거 뭐 아시다시피 중고시장에 대팔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XT 쳐다보면서 야 이거 사고 싶은데 이 생각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기존 제품 사시는 걸 강추 드릴게요 딱뭐 9900KS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 9900KS 나올 때도 내가 이거 사지 말라 그랬는데 사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말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사고 나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어, 3차 800XT 리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뇌피셜은 마지막 한 개밖에 없었고요. 아 <웃음>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